Oh. 난지너그 뭐 얘기 들었니? Yeah. 들은 것 같기도 해. 한 소녀와 좀비. 오좀더 oh, 말해줘. Yeah. 판타지 같은데 오안될게뭐 oh, 될게 있겠어? 소녀와 좀비. 너는 완벽한 천국이에 난 어둡고 추운 지하에 살아. 우살래. 내 속에서 뭔가 꿈틀대 웃으나는 느낌이 내 마음 알아 Someday. Someday 이것도 평범해질 수 있을까 Someday. Someday 우리가 특별한 사이 될까 다정한 우리가 너는 정말 나뻐 오 아니 예뻐 너답이 없어졌다 오, 나는 우릴 응원해 제 능력 서로 달랐지만 우리는, 우리는 완벽해, 완벽해. 너무나, 너무나 다른 두 세계, 세계 이어준 거야 어둠 속 만난 두 영혼 불꽃들이 튀기 시작하네 관심 끄기 상공 고 영화 봐 어디든 놀러 다니지 그 생각 맘에 들어 눈에 보들산에 someday 이것도 평범해질 수 있을까 someday 우리가 특별한 사이 될까 다정한 우리가 yeah. 거리를 거을때다 함께 웃어줄 그 날이 올 거야. 비웃어 보라고 해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비웃어 보라지 난 괜찮아 괜찮아 someday 이것도 한번 해질 수 있을까? Someday.